액세스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비번호로 만든 폴더 이름이기 때문에 저장할 위치를 찾습니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바탕화면을 선택해 주시고 709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709 폴더가 나와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 db 언더바 수험자명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이블 1에서 바로 왼쪽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뜨는데 테이블 1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필드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회원번호의 기본키를 해제하겠습니다. 기본키를 클릭하시면 열쇠 모양이 사라집니다. 데이터 형식은 회원번호가 영어와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는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운동 종류는 한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시고 사용 시간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창을 닫아서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필드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는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시고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아니요를 눌러서 기본키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서 회원 등급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료값이 모두 입력되었으면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테이블 2도 더블클릭해서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타가 없으면 닫기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만들기를 눌러서 쿼리 디자인을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서 테이블 표시창을 닫겠습니다. 테이블 1에 별을 더블클릭해서 테이블 1에 모든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에서는 회원 등급 코드 더블클릭 기본 요금을 더블클릭해주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해주겠습니다. 사용요금 사용요금 콜론 사용시간 곱하기 기본 요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보너스 점수 적어주시고 콜론 사용요금 적어주시고 곱하기 0.07 해주시면 7%가 됩니다. 비고를 해주시고 콜론 하겠습니다. 만원 이상이면 특별 우수 보통을 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if문을 쓰면 됩니다. 액세스에서는 i를 쓰시고 if 쓰시면 됩니다. 가루 열고 보너스 점수 적어주시고 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00 적어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특별을 적어주고 쌍따옴표 해줍니다. 콤마 이제 우수와 보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보통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보통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만원을 5천원 이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5천원 이상이면 우수 if문이 끝났기 때문에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운동 종류별 합계와 총평균은 보고서 마법사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쿼리의 입력이 끝났습니다. 닫기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쿼리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쿼리 1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쿼리 1을 더블클릭해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폼 디자인을 눌러서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Shift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고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가운데에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쿼리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해원번호, 해원등급코드, 기본요금, 운동종류 사용시간을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해원등급코드를 오름차순 해주겠습니다. 다음 너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다음 마침을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해원번호는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를 눌러서 형식 탭에서 열 이름을 예로 해 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누르시고 행원본을 클릭하신 다음에 점점점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너 조인 웨어 오더 바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쿼리 1을 테이블에 쿼리 1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도 테이블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추가를 누르시고 테이블 1 더블클릭 테이블 2 더블클릭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쿼리일이 필요 없다고 지금 사, 테이블 제거를 하시면 아래에 있는 필드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하지 마시고 회원번호는 테이블 1에 있죠. 그 다음 회원등급 코드는 테이블 1, 테이블 1.2 필드명에 있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바꿔주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테이블 2에 있죠. 그래서 테이블 2를 해주시고 운동 종류는 테이블 1, 사용 시간도 테이블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너 조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 등급 코드를 회원 등급 코드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쿼리 e 1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름차순 정렬한 내용이 사라졌죠. 그래서 회원 등급 코드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다시 한번 더 적어주겠습니다. 보기에 SQL문 보기를 해주시면 InnerJoin 오더바이 해서 나왔는데 외어 조건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등급이 AA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에서 AA OA BB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운동 종류가 수영이라고 적어 주면 되겠죠. 수영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0 적어주시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에서, SQL 보기 하시면, AAO와 BB, AND, 운동 종류가 수영, AND, 사용시간이 60 이상이라는 웨어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inner join, 웨어, order by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눌러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침을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회색 조절점을 적당히 왼쪽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글자는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제목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을 약간 한쪽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회색 조절점으로 조금 붙여 주시고 테두리를 작업해 주겠습니다. 상단의서식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 선 종류는 파선을 해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행원본을 클릭해서 셀렉트 문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은 다운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운표를 눌러주시고 전체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밑에 검정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디자인의 선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속성 시트에서 형식 테두리 두께는 가장 굵은 선을 해주시고 닫기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와 Shift키를 눌러서 선과 목록 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정렬, 맞춤, 왼쪽을 해주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선을 클릭해서 방향키로 붙여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기 폼보기를 눌러서 내용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맞게 나왔기 때문에 창을 닫겠습니다.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폼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쿼리 1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등급이 AA 또는 BB이면서 운동 종류가 수영이고 시간이 60 이상인 거였죠. 쿼리에 와서 AA 또는 BB니까 여기 범위죠. 그리고 수영이라고 했으니까 수형은 AA의 수형 그 다음에 BB의 수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AA는 89니까 만족하죠. 근데 BB의 수형은 39니까 만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M1 AA 수형 89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폼 1에 보시면 M1 AA 수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닫기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주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처리 조건에서 운동 종류별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 종류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회원 등급 코드 회원번호 사용시간 기본요금 사용요금, 보너스 점수, 비고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운동 종류별로 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종류를 그룹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회원 등급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해주겠습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사용시간, 사용요금, 보너스 점수를 선택해 주시고 평균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시간, 사용요금, 보너스 점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다음을 해주시고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해서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총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총합계를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 나 o 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하살표가 나올 때 클릭해서 지우겠습니다. 운동 종류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글자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종류는 합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합계를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고 운동 종류를 합계 옆에 붙여주겠습니다. 머리글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바닥글도 완전히 붙여주시고 이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블럭 씌워서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기 때문에 테이블 1점은 지우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서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홈에서 보기, 보서보기를 해주시면 글자가 잘리지 않게만 돼있으면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로 와서 서식,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회원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바짝 붙이겠습니다.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홈탭에 보호서보기를 눌러서 중간중간에 계속 내용이 잘리지 않는지 확인해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시간을 블럭 씌워서 왼쪽으로 땡기겠습니다.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홈탭에 보고서 보기를 해서 내용이 잘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니까 합계랑 합계의 랑합 270이랑 23이 보기 좋지가 않죠. 그래서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숫자값만 블럭을 씌워서 서식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크기를 약간 줄여 주겠습니다 이제 홈에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보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평균이 60.9로 소수점 자리가 표현이 됐죠 그래서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0으로 해주겠습니다 형식을 0으로 하면 소수짜리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수짜리 수를 0으로 해주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겠죠. 이제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마지막에 평균이 61점으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나머지도 작업해주겠습니다. 기본 요금을 블럭 씌워서 왼쪽으로 바짝 붙여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해주겠습니다. 홈에서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잘리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기본 요금을 살짝만 왼쪽으로 당겨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 사용 요금을 선택해 주시는데 다른 값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사용 요금 하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값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땡겨주시고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샵으로 표시가 되죠.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금액이기 때문에 속성 필드를 눌러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자리수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로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값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보너스 점수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의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0으로 해주시고 소수 자리 수는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끝을 맞춰 주시고 홈 탭에 보고서 보기를 해서 값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오른쪽은 살짝만 키우겠습니다. 이제 비고를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잘리는 내용 없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간격만 조정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범위를 씌워서 간격을 보기 좋게 맞춰 주겠습니다. 표식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합계와 글자가 가까이 붙기 때문에 보기 좋습니다. 방향키로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 합계의 끝이 회원번호의 중간쯤에 오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서 합계의 끝이 회원번호 중간쯤에 오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평균은 평균은 총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고 전체를 블럭 씌워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밑줄을 선택하시고 제목의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고, 크기는 좌우 크기에 맞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선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선을 선택하신 다음,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해 주시고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맞게 잡아주시고 선두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Ctrl-C 복사해 주시고 운동 종류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Ctrl-V를 하겠습니다. 눈금자에서 오른쪽 화살표일 때 클릭해서 한 줄을 전부 선택하겠습니다. 정렬해서 맞춤 위쪽을 선택해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주시고 선을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보고서 바닥글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아래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좌우 위치가 지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똑같이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그리고 크기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홈탭 보고서 보기를 눌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하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운동 종류 바닥글도 선택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서 페이지 설정,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쪽으로 내려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맨 아래에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폼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를 누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회색 음영이 있기 때문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 폼를 더블 클릭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본문을 클릭하신 다음 서식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 주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예를 누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이젠 창을 닫고 액세스도 종료해 주겠습니다 바탕화면에 709 폴더가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엑셀과 액세스가 있으면 제대로 작업하신 겁니다